25일 업데이트 이후에 또 이렇게 V4 상점에 수많은 패키지들이 생겼습니다 와 진짜 많은데 보니까 이번주는 소환위크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나씩 읽는 것보다 인게임 들어가서 뭔지 직접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핫앤유 맨 처음에 있는 거 여기서는 리타와 소년들 패키지 요거 이제 새로 나온동료들이죠아 맞아 일단 동료 먼저 볼까요 오 지금 신화동료 한개가 추가 됐고요 야 공격력 1000에 치명타 3000그 다음에 저항이 3200 치명타 피해가 20% 와 이거 능력치 엄청난데 그리고 두 개의 전설 동료가 추가 됐죠 아디테 그 다음에 피엔체 판덴 이렇게 추가 된데 한쪽 판덴 쪽은 방어력의 회피 그리고 물리학 효과 5% 그리고 PVE, PVP 치명타 피해 감소가 붙었네요 아디테는 치명타, 치명타 피해, 막기에 생명력, 그 다음에 정식력 물리 효과 10% 붙어있습니다 약간 이쪽이 공격형? 이쪽이 방어형? 이렇게 나온 것 같네요 자 영웅 쪽에서는 어, 소녀 밀리아? 아 얘가 밀리아야? 아그 밀리아 어린 시절인가? 뭐야 얘는 얘가 추가됐고 소년 라츠 야 이제 하다하다 얘들 어린 시절로 만든겨? <웃음> 소년 카셀 오 얘가 좋네 방어 치명타 치명타 피해 붙었네 그다음 리타 명중의 네임드급 이렇게네개가 추가됐고 희귀 쪽은 트리페 크레피스 요런 애들이 추가됐네요 여기 아마 헤린디아 애들 이 동료로 추가된 것 같습니다 바고튼바고튼 얘가 그 다음 악마형이라서 쓸만한 것 같고 나머지 옵션은 그렇게 확 좋진 않네요 그래도 일단 패시브 애들이니까 뭐든 뜨면 일단 좋겠죠 새로운 동료들은 뭐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시 패키지로 알아봅시다. 자, 신규 패키지부터 알아볼게요. 33,000원짜리 계정당 10회 구매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는 30개 뽑기 30개 들어있고 화려한 동료계약서 20개 아, 총 그럼 50개네? 아, 영웅까지 뽑기 가능한 거 30개에 일반 고급짜리 20개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각인석 들어있다는 거 어, 요거는 소소하게 33만원짜리 어, 계정 다 지르실 분들은 어, 개수 나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가격 대비는 자그 다음 옆에 있는 거 찬란한 아디테와 소년들 패키지 그리고 그 옆에는 찬란한 동료 패키지 이두개다 월간 구매 한정이고요 가격은 둘다 같습니다 55,000 어 뭐가 다르냐 개수가 좀 10개씩 차이 나네요 이쪽이 30개 이쪽은 20개 찬란한 붙은 게 뭐가 다른 거지 자이 찬란한은 나 아, 전설 동료 전설 동료까지 뽑기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열0묶음짜리 2개 20개죠 열0묶음짜리 2개 20개고 이거는 이것도 그럼 전설까지겠네 어 맞네 전설까지네 요거는 제 생각에는 영웅... 어 아니구나 신규거만 나오는건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럼 요거랑 요거랑 뭔 차이야 둘다 전설 뽑기 가능하고 응 어, 구성 비슷한데 일단 둘다 월간 1회라는 점 이거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겠는데 9월 1일까지 일주일 남았죠 거의? 금방 또 초기화되니까 그리고 지금 신섭에서도 이거 여기서 바로 전설 드신 분도 있고 제가 있는 톡방에서도 이걸로 지금 전설 먹으신 분이 좀 계십니다 과연 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여기서 전설이 나온다는 점 55,000원의 전설 괜찮죠? 약간 좀 희망을 걸고 도박한다는 느낌으로 한 번쯤은 구매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신규 패키지에 있는 거 망각의 라즈카 희귀마석 선택 희귀마석 선택이고 어 좋죠 이거 한줄만 뚫고 요거 박아 넣으면은 바로 전투력 오르니까 요거는 이제 라즈카 다 뚫으신 분들 고트럭 분들 무조건 사야할 것같고요 나중에 또 쌓이면은 요거 다 수집에 넣으면 되니까어 어떻게든 이득인거죠 이거는 그 다음 끝에는 이제 일반 고급 선택이네요 요것도 느낌상 수집용으로 미리 구매하는 것같고요 솔직히 일반 고급은 잡다보면 나오니까 요거는 아마 수집하라고 이렇게 같이 세트로 파는 것 같습니다 요건 수집에넣고 요거는 장착하고 그런 느낌인 것 같죠 그 다음에 고속성장 패키지에 추가된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기존에 있던거 그대로 가고 있고요 신규 추가된 거 신규 추가된 거는 드디어 5만의 평려하고 좌절의 수업찰란한 붙은 거는 필드보스까지 모든 흔적이 다 들어있습니다 좌절도 다 들어있네요 와 아, 1500, 1700아잼요유만 있으면 사고 싶네요 저도 안 그래도 지금 좌절 흔적작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열심히 좌절 몬스터 흔적작 하고 있는데 아 잼만 있으면 솔직히 사고 싶다 이거 언제다 해 이거를 그 다음은 8월에 소환위크 저번주에 반지위크 끝나고 이제 소환위크가 왔죠 어 이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보자 다 신규 맞나? 이쪽은 옛날부터 있던 것 같은데 여기는 100개짜리에 33,000원 있구요 여긴 대신에 구성이... 아다 나오네요 이번 신규것까지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쪽은 희귀가 확정인가? 휘기 섯개아 휘기 섯개만 있는거네요 어... 조금 비싼데? 동료 쪽은 괜찮거든요 근데 약간 탈것 소환수 쪽은 희귀를 5만 5천에 사는거 제 기준으로는 좀 비싸다고 생각됩니다 요거 두개는 무소가금들은 아니구요 동료는 어쩔수 없이 이게 패시브 효과라도 받으니까 희귀 확정 다섯 개괜찮은것 같고 자이 카트리의 정수 여기 한개씩 들어있죠 요거는 어, 메뉴에 생산 연금술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어디 있지 여기네 여기 소환수 탈거 동료 이렇게 있죠 그한 개로 이렇게 또 뽑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 뽑기는 고급에서 영웅 등급이네요 어어두개두 두 개짜리는 희귀에서 영웅 한 개짜리는 고, 고급에서 영웅 오는 동료까지 다 동일합니다 그럼 일 끝에 쪽은 알아봤구요 그렇다면은 여기 올인원부터 올인원 50개씩 주네 와 이건 진짜 저저번주 위크 했던게 개수가 제일 많이 줬네 저저번주 했던게 100개짜리로 다 줬거든요 어, 요거는 탈거 소환수 정수 1개씩 주고 나머지는 올인원 각각 50개씩 55,000원 계정당 두번 구매가 가능하니까 11만원에 10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개 확률 어차피 뽑기니깐 뜰 사람은 뜨고 안뜰 사람은 안 뜨니깐 요거는 여유 되시는 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11,000원짜리 이건 뭐지? 총 3번 구매 가능해서 33,000원이나 보면 되고요 아 뭐야 이걸 굳이 이걸 33,000원에 사야 되나? 일반 고급 100개짜리네요 일반에서 고급 100개짜리 아 일반에서 고급인데? 아이 꼭 진짜 패키지 설명하는데 때리고 말이야 자 솔직히 요거는 패스입니다 요건 패스요 100개 아 동료 조금은 일반 고급이라도 일단 합성해서 희귀 뽑아야 되니까 요거는 모르겠는데 앞에 탈거 소환수는 전 패스입니다 이건 안 사요 만천원짜리 그 다음 앞에 나온 것들이 이제 100개짜리인데 요거죠 요거 제가 저번에 산게 요건데 요거 사서 무과금 떴었죠 대체 요거는 한쪽만 한쪽만 100개 짜리니까 본인이 부족한 거 부족한 것 쪽으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요거는 요금까지 어 드랍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한가지 정보가 있는데요 요거 요거 두 개는 현재 신섭에서는 구매가 안된다고 하니깐 신섭이신 분들은 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마 요거 칸 자체가 없을 거예요 신섭은 그리고 일반에서 확률업 동료에서 이렇게 세 가지 새롭게 생겼고요 1회당 110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지금 2200샘짜리 요건도.. 아 요것도 씨, 와.. 요것도 전설까지 뜨네 그리고 여기 동료 소환 돌림판이라고 티켓이 껴있거든요 요거는 메뉴에 교환소 동료 소환 돌림판이라고 새로 생겼거든요 여기서 그 티켓을 이용해서 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어디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이 전설까지 나오는가? 그건 모르겠네요 아마 행운 100% 되면은 희귀나 영웅 확정으로 한계가 나오겠죠? 그거는 직접 가금을 안 하면은 좀 확인이 불가능한 것 같네요. 그리고 일반 몬스터 흔적에 5 오만과 좌절이 초과됐구요. 요거는 일반 잔몹들만 흔적 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작되는 소환 위크. 이번엔 따로 이벤트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반지 위크 거는 아직 그대로 있는데 소환 위크 소환 위크 전용 그런 건 없어요, 아직. 나중에 이벤트 할줄 모르겠는데, 이 소환 패스 이거는 옛날 거고. 어, 일단은 안 보입니다. 소환, 소환 위크 전용 보상은 안 보여요. 아마 전설까지 뽑기에서 나오니까 일부러 안 나온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 신규로 추가된 패키지와 소환 위크에 대한 정보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요 일반에 있는 요 돌림판, 요거 티켓 나중에 정보로 또 추가로 얻게 되면 제가 밑에 댓글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